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모그킹에서 네 가지 맛 모그를 준비했습니다. 아, 이네 가지 맛이 지금 새일이라서 샀어요. 지금 은 너무 배고파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다 가지를. 잘... ب 라 m ا n ل ه ا ل ر 와우 so 아함드릴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모거킹 햄버거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.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여러가지 방 준비했어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이야? c h e s 만나를 예, 만나 하늘이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빵들이 엄청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요. 맛있는데 제가 아까 밥 먹어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. 가, 이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